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쌤 입니다 자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지 않고 돈을 벌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면서 그거에 대한 응당의 대가도 얻으면서 내 컨텐츠 하나로 돈을 벌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오랫동안 컨텐츠 기획을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이제 살아왔고 앞으로도 컨텐츠 하나 가지고 제 업을 꾸려나가고 있음에 어떤 보람도 굉장히 느끼고 이런 걸좀 공유하면서 여러분들도 요즘 취업도 어렵고 창업도 어렵잖아요. 아, 큰돈 들지 않고 자기만의 컨텐츠 개발을 해가지고 여러 플랫폼을 활용해서 경제생활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소위 돈을 벌어오는 컨텐츠에 뭐가 있을까 오늘? 여섯 가지. 자첫 번째는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그 컨텐츠를 내가 내보이면 됩니다. 직장이든 사회생활을 할때 항상 내가 나아지려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이너스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플러스 되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게 뜻대로 혼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는 컨텐츠가 있다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엑셀을 잘하고 싶어요. 포토샵을 잘하고 싶고 파워포인트를 잘하고 싶고 자 그런데 혼자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조금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그걸 알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상위의 어떤 클래스, 그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 배우고 싶은 게 아니라 기초 단계는 나보다 조금 알고 있는 사람한테 오히려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배우고 싶은 분야를 정해가지고 내가 먼저 습득을 하고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결과를 낸다면 누군가한테 알려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걱정을 해결해주는 컨텐츠. 이건 첫 번째하고는 달라요. 첫 번째는 내가 플러스 시켜주는 컨텐츠를 만드는 거고 이건 마이너스 될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놓인 사람을 플러스까지는 아니어도 자 마이너스 상황에서 한 단계 올려주는 거예요. 내가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데 자 매번 비싼 돈 들여 가지고 강아지 호텔 고양이 호텔에 맡길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돌봄 서비스 콘텐츠를 간헐적으로 도와준다면 간헐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전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콘텐츠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내가 세차장을 운영하지 않아도 할수 있는 게월 세차죠 항상 어딘가에 나가서 직접 세차를 못하는 사람의 어떤 고민이나 있는 게 일주일에 한번 출장 세 차를 나가서 그차 주인과 맞닥뜨리지 않아도 내가 그것만 서비스만 해놓고 그냥 자유롭게 올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누군가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해당하는 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한테만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고민을 겪고 있을까 겪게 될까를 예상해 볼수 있는 공부가 필요해요 자, 세 번째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콘텐츠를 내가 기획을 하면 됩니다 혼자 할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혼자 할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의 시간을 해결해 줄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을 해서 도와준다면 그 사람은 응당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겁니다 김치 혼자 담글 수 있어요 김치 혼자 담글 수 있지만 더 빨리 맛있게 담근을 레시피를 내가 연구를 해서 그걸 지식화 한 다음에 자, 재능 마켓에 팔고 있기도 하죠 프로급의 운동 지식이 아니지만 내가 홈트를 했던 내 경험을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운동 초보한테 PDF로 전자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에도 책쓰기 강의를 하고 있죠. 혼자 글을 쓸수 있겠지만 단시간에 일반인이 모르는 출판시장 분석을 하고 기획 투고를 통해서 작가가 되는 방법을 속성으로 알려주고 있죠. 나 혼자 넷플릭스 들어가서 영화를 고를 수도 있겠지만 재밌는 영화를 미리 내가 선택을 하고 잘 가공을 해가지고 리스트를 꾸려가지고 누군가한테 그 고르는 시간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즐거움을 주는 콘텐츠를 내가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앞선 콘텐츠에 비해서 내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시간을 벌어 준다거나 고민을 해결해주는 실질적인 어떤 솔루션을 내비칠 필요는 없어요 자, 하지만 스트레스에서 즐거움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내가 줄수 있으면 이것도 콘텐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빙 콘텐츠를 보고 유머 짤을 보고 유머 모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공감을 주는 콘텐츠를 내가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공감이란 건 어떤 솔루션을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해답을 주는 건 아니에요 나하고 비슷한 상황 나하고 비슷한 이야기 감정선을 이을수 있는 이야기를 할수 있으면 이 공감 콘텐츠를 할수 있습니다 내가 40대면 40대 동년배나 아니면 내가 거쳐왔던 20대 30대를 향해서 공간 가는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공부법이라든가 내가 거쳐왔던 그냥 소소한 이야기들 주부도 마찬가지고 무직자도 마찬가지고 나하고 비슷한 동년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는 무한대의 공간 콘텐츠를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는 돈을 벌수 있게 도와주는 콘텐츠를 만들면 됩니다. 단돈 2만 원이라도 벌수 있게끔 내가 벌어본 경험이 있다면 그걸 콘텐츠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재능 마켓을 통해서 내가 벌어본 경험 자 알바를 해서 벌었던 경험, 실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를 활용할 뿐이에요. 자 여섯 가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지 않고 돈을 벌 생각을 하면 그건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컨텐츠 소비자로 살다 보니까 나한테 도움되는 것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걸 만들어보는 어떤 근육이 생기질 않았어요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단한 명을 대상으로 한번 지목을 해보고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재능이나 컨텐츠를 내 네, 보여 보세요 그 사람이 도움 받았다고 고마워하는지 자 고마워하지 않으면 그 컨텐츠는 폐기하세요 다시 해보는 겁니다 또 아무나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제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이런 구독자분들 있겠죠 저 또한 아무나였습니다. 자, 아무나가 바뀔 수 있는 강력한 이유는 실행뿐이에요. 원래부터라는 건 없죠. 그 능력은 처음부터 당연히 없습니다. 이 여섯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실행을 해서 결과를 내고 작은 수익이라도 냈다면 저한테 그 지분을 나눠주세요. 편의점에 팔고 있는 노란색 레미콘 우유 하나면 충분합니다.